아 스토리 기대된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리겐스 마을로 왔습니다 진매드닉 용병들에게 소식을 듣고 왔는가 뭐지 슈샤이어에 안좋은일이 생겼나본데요 뭐지? 감시탑을 기억하고 있나 라카이서스가 깨어났다고? 무슨 말이지? 직접 보는 게 좋겠군. 밤집탑으로 가달래네요. 가보죠. Hello, Flee. I'm pushing the news story. 음, 가보죠. 아, 어, 뭔가 긴장돼. 이런 이런 분위기 좋아. 슬픈 느낌 말고, 긴장되는 이런 전쟁 같은 그런 거, 뭐 이렇게 멀어? 아니, 말 타야겠네요. 가자 길대체 너질 럽네 회사에서 일리 약한 하고 계시네. 몰다이큰 해야지 에이 그래도 해야지 전조해도 오야 뭐야 던전 뭐야 뭐야 뭐야 뭐지? 아 던전이 있어? 전조해 괜찮니? 다친 데 없어요. 경비병들이 상당히 닫혀 있네요. 오케이, 자네로군. 뭐지? 탈탈 털렸다네요. 음, 시안. 시안 카드, 열심히 모았었는데. 외부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면 뭐, 군단장애들이 한거 아닌가? 약초를 먹이라고? 오케이. 약초를 따서. 야, 이제야 로스타크 분위기 좀 나네. 응? 이제야 좀 분위기가 나요. 영광의 병 느낌 내야지. 경비병씨, 약초 드세요 살았어? 당신은? 크흐흐 <웃음> 왜 울어? 왜 울어? 나만 살았다고 <웃음> 친구와 동료들이 가디언에게 찍혀... 가디언이구나 아니야, 넌 살아야지 <웃음> 뭐지? 오우, 쉣! 오우 맨 오우 어 밥돌림 어서오세요 아니 전조캐가 나왔어요 올다이크 어흥 뭐지? 가디언인데? 보이다 이크 못해 이게 분위기가 조금 로스타크쓰러졌어요 약간 다크했어 느낌이 괜찮아 지금 너무 이게 허... 꿈꿔요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전투적 영광의 병 느낌 좀날것 같은데 현자의타이 정도 느낌 나야지 로스타크는 아이진 맨닉 스윈도 어서오세요. 칼바람 가자고, 칼바람 나락인 줄. 오케이, 칼바람, 칼바라... 칼날 칼날바람 언더. 오케이, 칼바람으로 오라네요. 저기 맞나? 맞지? 보자 아이 대시가 안돼 가디언이 잠들어있던 호수인데 이 안에서 깨어난거야? 야 저렇게 무서운 애였으면 그냥 죽이면 되지 않았을까? 뭐야 가디언이 얼음에서 나왔다? 용이? 이거 리치왕의 분노? 리치왕 리치 왕이 얼음 깨면서 나오는 용그씬 아니야? <웃음> 볼다이크는 <웃음> 리치 왕이 오마 준가? 음, 뭐 해보죠? 아니, 왜 이렇게 벽이 많어 근처에 낚시꾼은 살아있어도? 봤습니다. 저기가 느껴졌다. 산 너머를 향해서 오랫동안 표를 했다. 바다가 있다. 바다에또 다른 가디언이 부활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 뭐지? 바다에서 퍼시픽님. 기대되네요 스토리가 조금 흥미진진하고 되게 전투적이었으면 좋겠다 영광의 병 느낌 나게 음? 감시탑 아 볼다이크 기대되는데요?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그날의 기록이 담긴 근무일지를 읽는다 성명 로버트 초과 근무 시간 4시간 초과 근무 시간 뭐야 근무 내용 얼음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들음 추가 근무 요청 뒤 해당 방향 감시 지속하던 중산 너머에서 표요 소리를 들음 긴급히 추가 병력 소집 요청 정찰병들이 출발한 이후 땅 울림이 발생했다 땅 울림? 진격의 거인? 20분간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된 정체 불명의 무언가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 칼라의 바람 언덕 근처 주민들 대피 요청 전투 대기하다 2시간 뒤 해제 근무일지 성명 소레인 초과 근무 시간 8시간? 야씨 빡세네요 대기자의 병력 소집으로 출동 머무른 시간 호수 방향으로 대원들과 이동 개시 호수 표면에서 무언가가 뛰쳐나온 흔적 발견 호수를 대기자가 보고했던 있던, 보고 있던 소음의 발생원으로 특정함 악취가 매우 심한 상태 정찰대 일부를 처리반으로 돌린 뒤 추적을 명령, 추적반 특이한 소음을 포착. 하지만 티, 뛰쳐나온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함. 다시 인원을 모아 수색 범위를 넓힐 예정. 하이루 어 그래요? 저 용가리가 그거야? 음, 기대되는구만. 뭔가 전투적인 분위기가 날것 같아요. 불쾌한 냄새. 라카이서스가 상처를 입은 몸으로 어디로 갔다는 거죠? 미스터 봉하이 해케.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보았다. 개꿀잼인데 흥미진진하네요. 저 친구 용가리가 How are you doing, my favorite Reaper streamer? I'm d <웃음> 어 절로 가면 던전인가? 가보자 가보자 아니네 아씨 던전인줄 목격자를 찾자고? 오케이 음... 프리코네바다? 바다면 페르마타 근처? 페르마타? 에 페르마타가 침몰했다고? 페르마타 이제 없어진거야? 그럼? 그 이벤트? 섬? 그 이벤트... 아니 그거 페르마타 없어진거야? 거기서 카드팩 못사 이제? 잠깐만 페르마타가 침몰했다는데? Guys, there is no 페르마타 페르마타 is a... 테이크 오프 테이크 오프가 왔나? 침몰하다 뭐지? The ship is broken 페르마타로 헤엄쳐서 가야되겠는데 이거 가라고 시킬거 같은데? 아직 아닌가? 음 오케이 okay. <웃음> 야 페르마타로 가래 페르마타 부셔줬나봐 페르마타 비프 찍어놓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페르마타에서 그러면은 잠수했던 사람 어떻게 돼? 바다로 둥둥 떠있나? 가자. 페르마타 부서졌다 부서졌어요. <웃음> 지역 채팅으로 물어봐야지. 침몰했다네. I'm going to Korean in two months. My Korean friends taught me some Korean. 화장실 어디에요? 음. 오케이, okay, 셔틀레 sure, is important. That's right. <웃음> <웃음> 화장실 중요하지. 어, 어. 빠르네. 35 스페이스 누르면 아니다 26노트에요 유유 고급 노예를 넣어버려 아유, 너무 느리다. 아이. 기대되는구만. 아이. 아, 그 페르마타 어떻게 박살 난 거지? 이제 카드팩 못사 저기서? 멀쩡한데? 뭐야? 뭐야? 들어가면 부셔진척 하는 거야? 밖에선 멀쩡한데? 뭐야 노래도 하 기찬데? 뭐야? 뭐야? 침몰해 때문에? 아 사고가 있었나보네 <웃음> 전설 카드 경험치 준다 딸깍 음흠 <웃음> 현자? 현자가 누굴까? 페르마타가 하늘로 부웅 뭔소리야 바닷물이 콰가가가 뭔소리야 사람들의 의학 현자님들이 딱 신났네? 이리 슉 저리 샷? 어 가디언 걔네 어 상어야 <웃음> 그래픽 좀 아이코 <웃음> 어 야야야 뭐야 뭐야 어왜이야 뭐야 뭐야 아니 뭔데 이미 올걸 알고 있었던 것마냥 기다리는 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사람들이 죽잖아 뭐지? 뭐야 뭐야 오 어, 뭐야 뭐야 누구야 너 뭐야 뭐야 누구야 예. 아니 이거 뭐 <웃음> 엔드게임이야? 엔드게임 느낌 나는데요? 오잉? 오 아니 너무 사기 아닌가요? 뭐지? 이건 기적이야 누구지? 닥터 스트레인지. 멋 어둠의 시대가 열리는가? 뭐지? 오케이. 남쪽으로 갔답니다. 어디 온어둠의 시대가 어다고난어둠의 시대를 기다어고있어 너무 지금 너무 지금 감동과 슬픔의 시대야 로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좀 파워풀해야지 드라마틱하고 야 닥터 스트레인지 어디 어디 어디 보이다이크의 급한 일이있어서 바로 떠났다고? 아, 빨리 가고 싶다. 보이다이크 언제 나오는데, 그래서. 전 좋게 나왔으니까 혹시 다음 주? 혹시 next week? 볼다이크 다음 주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 주 나오자. 다음 주. 아크패스 히든 미션 2월 15일에 뭐 있어요? 1620 아, 못 찍었네. 지금 장기백인데 누를 골드가 없어요. 지금 장기백이거든요. <웃음> 1620은 찍겠지. 뭐 뭐야? 충분히 그런 것 같다. 뭐야? 악마나 군단장에 대해서 잘 알까? 볼다이크의 도시 진메드닉한테 가라고? 메드닉 아, 형한테 가라고? 잠시만 슈샤 이거 슈샤.. 어, 비프 찍어놓을 걸 그랬나? 이형왜 이래 또 진정해 야 뭐야 여기까지 밀었어? 1554네 진정해 진정해 <웃음> 진정해 페르마타르 나가자 오 뭐야 닥터 스트레인지의 홈타운인가 보네 숙제를 안하니 골드가 없죠 무슨 소리세요 저 숙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회랑을 일곱 개나 돌았어 저번주에 어, 뭐야? 발가 받고 있는데? 아이, 옷을 좀 입고 계시지. 인간들은 뭐야? 인간들은 인간 아니야, 너는? 로봇인가? 오만의 끝에서 무엇과 마주했는지. 마지 않았어. 오 오. 다시금 마주하게 될 거야. 영혼 깊이 새겨진 공포를. 오. 오. 이쁜 누나. o n 바바바밤 1620 왔네요 볼다이크 준비해보겠습니다